뭐, 귀여워. <웃음> 뭐야 시여 r e b I s l i 워야야 d l c 가 하나 열릴 때마다 스테이지가 두 개죠.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프레디가 생각나는 애니마트로닉스 감시카메라에 찍히면 작동되는구나 아 근데 왜 여긴 또 한글패치가 돼있어? 말을 해! 니가 말을 해야지 이거 스킬 찍을 수 있는 거 나도 알아 말 안해? 내가 이거 눌러야지 말해? 자 스킬포인트 반환을 좀 합시다 야 이거 풀이었네 이게 두 개고 아 이게 거리가 좀 멀었었으면은 내가 아까 진짜 쉽게 했을텐데 이게 투명이에요 혹시? 지금 자석이랑 투명화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지속시간이 아니라 쿨타임이 줄어드네 이거는 지속시간은 15초로 고정이고 이거 범위 최고로 넓히고 이 이거는 한 24초에 한 번씩만 쓰자 그치 자석이 딱 봐도 사기일 것 같아요 퇴! 스킬이 이제 너무 많아서, 이거 바꾸는 것도 힘들다 <웃음> 안녕 투명화 <웃음> 이제 공포랑 투명화 같이 쓰면은 뭐 거의 이제 무제한으로 그냥 무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겠는데? 와우 Welcome to... 분위기 봐라 공포랑 투명 놀이 동산이에요? 놀리 동산 같은 분위기는 아니긴 한데 음치만 놀이동산. 야, 저것만 딱 놀이동산 티가 난다. 나머지는다 막매. 안 들어가죠? 어, 저기 열려 있다. More lasers and a n o t h e 어? h a t s a r 눈이 나 따라와 <웃음> 뭐야, 웃음소리 무서워. 엥? 조이가 즐기라는 뜻이죠. 즐겨, 즐겨, 즐겨, 즐겨. 재밌네. 벌써 시작이야? 아 개색 공포. 아니 뭐 쉬. 시작부터야? 아니 너무 빠르잖아요. 어? 어? 어? 어? 이 투명화가 다른 애들한테 보이나? CCTV만 피할 수 있고 가서 와 이거 그냥 스킬 다 써야 되네 아니 CCTV 개 많잖아요 아 일단 쿨타임이 엄청 길어요 이거 맞아. 어, 쟤네 막 날라다니는구나, 다. 내가 아무리 잘 다녀도 이제 무조건 들키네요 저닭 때문에 와야 근데 자석은 진짜 개사기다 턴! <웃음> 쟤 비틀거리는 거왜 귀엽지? 미친놈들아 그만해 제발 뭐야, 폭탄. 와, 스킬 진짜 막 쓰는 게 된다. 어디로 가야 돼? 길이 막혀 있어. <목소리> 아니, 공포 날렸는데. <웃음> 와. 그래도 18개밖에 안 남았어. 잘하고 있다. 이거 한 번에 다 빨아들 일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Head b a c 이 to the security c h e c k 아 o i n t 바로 바로 이로이아 why they call me lucky 얼마나 운이 좋은지 볼까 이러는데 왓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어 무서워 h 어 locked, right? no move, 열어줘. So 진짜 섬뜩하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 들어갈게 이제 더이상 쫓아오지마, 알았지? 아 펭귄? 펭귄이 있어? 아 펭귄이 아니라 피그구나 돼지가 있나봐요 행글이에요? 자막이 없어서 잘안 들려 돼지 이름이 헨글리인가 봐. 공포는 항상 부착을 해 놓고 여기 또 이렇게 시설이 깔까매. Systems offline. Zone 3 access restricted. Please restore power in zone 2. 시스템이 다꺼져 있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i 내가 맛있어 보이는데 I <웃음> g r e i e a t Now there's a pig too. Okay. Well, at least you only have to deal with this one. Okay. I h a to deal with my entire life. o k a t y It's a bad, bad world. h u n g a 와 미친 벽을 부숴어나 지금 투명아 바로 썼거든요 소리 들리자마자와자개 소름이네 살려줘 미친놈들아 아아아 <웃음> 어, <웃음> 아이고, 대쉬를 잘못 썼다. 스킬이 많기는 한데 이걸 다 쓰기가 너무 애매해서 타오는 속도 나보다 빠른가? 제 벽을 뚫고 오네? 아니 뒤에서 무슨 미친 소리가 계속 들려? 아 너무 무섭다 야 진짜 뭐 저러냐 나한테 야 아이고! 투명 투명 아임 아임 아임 아임이 아니라 나 괜찮아 야 돼지가 몇 마리야 이거 한 마리가 아니네 에? 아니, <웃음> 너무 많아 애들이 와, 애니마트로닉스들 <웃음> 다행히 이번에는 좀 시시.. 에 흐흐 <웃음> 티비 <웃음> cctv에만 안걸리면 애들이 잘 못찾네요 라고 말하자마자 문 여니까 cctv 있네 아니! 쟨 공포가 안 먹혀? 빨개지면은 공포가 안 먹히나봐 야저 노란색 왜맵 밖에 있어? 어? 스턴 공왜맵 밖에 있냐고 개같은 게임아 아아잘 치네 아이씨 토끼 좀 치는데? 돼지는 이동속도가 되게 느리네 문을 부술 수 있는 대신에 이동속도가 무척 느리고 쉽게 지쳐요 아까 문 뚫고나서 헉헉 되는거 여러분들도 봤.. 봤었.. 다 모았어 어디로 가 이제 돌아서 이 다음에는 이제 얘네 본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부서진 애니마트로닉스 버전 지금까지는 그냥 귀여운 애들이었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봐서 아니 충분히 높기는 했지만 어? 전기줄을 밟고 있어 쟤네 전기 들어왔어 와우 잡았나? 해치웠나? Really 어 무서워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갈래요 뭐야 여기 여기에서 놀고 먹고 싸고 그랬던거야? 으아 이거 뭐야 똥이야 비비.. 비비큐 소스구나 Bad Rabbit. 방문객이 늘면은 바베큐도 는다뭐 약간 이렇게 써 있네요. 어? 여기 비실현는 있었네. 게이드 엉덩이. 엉덩이 투. 엉덩이 쓰리. 조구만 Power online. Zone 3 access. 존 3! 이제 존 3가 들어가져요 이번엔 스테이지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네? 확실히 난이도가 그렇게 막 엄청 길고 피곤하고 그러진 않았어 짧게 짧게 이제 세 개의 스테이지로 나눴나보네요 근데 이제 진짜 하드코어해지겠지? 애들이? 패턴이 바뀌려나? 좀 궁금하네 어디 e 어 e a 어 e we? some k i n 야 of processing plant? 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d 디 t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t h 야 어디야? 어 a 야어 d 무서워.. 밑엔 용광로야 떨어지지나? 이게 떨어지네? <웃음> 궁금한건 뭐참쯔! 이게 저희가 랭크S를 찍으면 뭐 히든스테이지가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S랭크를 나중에 도전을 해야하긴 할텐데 그 전까지는 그냥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내리라는거 아니었어? 중앙에..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왜 모으는게 나와? 아 애들을 여기로 요인? 유인한 다음에 압착을 시키는건가봐 딱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구조가 애들막 미친 듯이 뛰어올 때아 <웃음> 목소리 귀여 미안 미안 미안 이안 얘들아 와하! 야 빨아들이는거 봐아 이게 자석이 진짜 개사기야 완전 벨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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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져서 오히려 더 쉬운데? 아니 애초에 자석이.. 자석이 있어가지고 너무 쉬워졌어 kill it! 저것들을 죽이래? 아! 버튼을 눌러? reset 돌아가자 지금 쫓아오고 있는 유령이 아마 아까 그 눈.. 문에 박혀있던 눈깔의 분신일겁니다 발라 근데 로봇들 다 사라지고 제 혼자만 따라오니까 뭐 난이도 엄청 쉽네. 이번에 좀 난이도 조절 실패 아닐까? 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뒤진 나라고 한다. 아, 왔다. 그치. 정확하죠? 압축기. 아 대박살났어. 쟤 쫓아온다, 발라 어? 어? 아니 바, 저 유령 계속 쫓아오는데요? 사, 사라지셨네 자연스럽게 카메라 각도에서 벗어났어요. 뭐야? 어? 설마 합체? 설마. Kill unit completed. Have a joy, joy day. <웃음> <웃음> I'm back! 안녕히아세요 <듀생> 와야 잠깐만. 에, 저 FK 연타해야 돼. 진이씨대로 <듀생> <의식대로>. 가! <듀생> 아! <듀생> 아. 어. <듀생> 여러분, 안 돼. 야, 보호 걸렸어 죽지도 못해 이제? 와! 오.. 그림 바뀌었다 섬뜩하네 이제 체크포인트 불러오기가 되니까 공포 한번 써보자고 공포 안 먹힐 것 같은데 오 <목소리> <목소리> 어, 먹히네 오케이 계속 돌아다니다가 공포 쿨 차면 그때 하면 되겠네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 t y i n g t wait knock b a c thing in 에에에에어야 공포는 통했으나 내가 튕겨져 나갔어 점프해 가지고 믿네. b n o n e o n o n off. 소리 매력적이네. 저, 저 토끼 k h okay, a t t e n t 오케이, 한번 에두개 w h c h i n n 뭐야? 뭐야? 뭐지 이걸 또 버그가? 이때까지 고통받았던 거 이제 버그로 또 해결시켜주는구나. 야. 좋은데? 이제 어떻게? 저 누르면 되는 건가? 누르면 어떻게 되지? 결국엔 쟤네를 불러야 되네. 얘들아, 설마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지? 어? 이거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보이면 이제 움직일 거야, 그지? 하... 아, 공포를 다시 한번 써보라고?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제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만만만만만만만만만 반대로 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아니 도망칠 수 없어! 라는데요? <웃음> 저 친구 또 쳐서 차오네 또 들어가야 돼 끝까지 유쾌한 친구들이었어 아 이게 왜 있나 했더니 다고 지나가야 되네 말라 쫓아오나 않겠지? 바이바이 친구들 아 이번 다크 디셉션은 진짜 고통의 연속이었다. 아, 힘들어. 씨. 먹고? an 2 minute security lockdown initiated. Security is en route. You're locked in. 어? 어? Oh? Eh? n o b 야 d y 야야야야야 e 야 h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h yeah, yeah, y e a 아니 아까 녹는 <웃음> 걸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 시, 시간동안 버텨야되는건가? 그럼 쉽지 빙글빙글 아니오아데 도망쳐야되는거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안 열리네. 버텨야 되는 거 맞나 봐. 아. 자자자 아이씨. 아, 저 달걀 피하는 게 은근 까다롭네. 존일로 가 보라고? 기다려 봐. <목소리> 안열려 <웃음> 2분만 버티랬는데 열렸다 오케이 와... 아 어. 힘들어 열어 문 빨리 뭐야? 와 이거 <웃음> 공포 써보자 나 너무 궁금한데 나 이거 죽어도 공포 쓴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에?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죽었다고 Too bad. I'm not done. <웃음> 어? o 발 t 이말렸 a 요 r e g s e 요들 e 뭐야 나 결국 발라한테 잡혔어? 그럼 이제 다음 챕터 어떻게 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난 여전히 살아있는건가? 난 지금 어디 있는거지? 내 기억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헉, 저게 내 딸이고 저게 난가 봐. 아래쪽에서 싸우고 있네. 역시 모든 불화의 시작은 가정 싸움이지. Why am I always being called out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뭐 이러면서 심한 말하고 있어. y <웃음> 그냥니네 잘했네, 너 잘했네 하는 그런 얘기예요. t h 이 미안하다. 난 이제 너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문장을 제대로 못 봤어. 능력이 생겼어요. When are you going to deal with your wife? Look. you said I'd take care of it. 바람 she's 피고 있는 it? 거야? I w i l o h my god. god. 야, 주인공 개쓰레기였네. Like 딸이 자기를 her 싫어하게 되면 so so 어떡하냐고 막 여자는 걱정하고 있는데 딸은 문제가 전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Remember y 어? 목소리가 간호사 언니인데? 그럼 아까 봤던 그 간호사들의 약간 스트랩쇼 같은 것도 내 내면에 무언가인가? 그가 내 기억을 잃고 있어 그가 찾아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내기 전에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개소리 하지마 난사사치볼 거야, 너의 기억을. 뭔가 기억에 뭐가 숨겨져 있나봐. 이미, 이미 많은 걸 들키긴 했지만 더 숨기는 게 있, 있을지도? 아, <웃음> 벌써 기억을 찾았어? 이게 뭔데? 지금 이게 주인공 상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주인공 상태. 날 가게 해줘. 아! Well now, this is more like it. 날 여기로 데려오지 마. 딸이랑 아내를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었구나 내가. <웃음> 저게 내 가족, 의게 차야? 근데 사고였을 뿐인데 왜 후회를 하고 있는거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고는 사고일 뿐이잖아 너 자신을 탓할 수 없잖아 근데 이게 진짜 사고였을까? 헐 일부러 사고 낸 거야? 가족을 죽이려고? 일어날 시간이다, 타미. 너의 소중한 아빠가 너를 보러 왔네. 아, 저기 있네. 최종 보스가 혹시 딸이야? 와, 그럼 진짜 소름이겠다. 헐, 극화했어 와, 네 가, 이랬어. I think 이런걸 던, 게아니 야, 와, 야, 야, 야, 야. 넌 이제 내 소유다 이렇게 속마음을 보이게 하고 나를 타락시켰네 내가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안돼 제발 안돼 제발 이러고 계속 글자가 보이고 있어요 헐, 그냥 보내 줬어. 타락시킨 다음에 마음을 타락시키고 보내 버렸어요, 저를. What What 돌아왔네. 무슨 일 했었어? 그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든 어떻게 탈출했나? 아아 뭐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넌 여전히 살아 있고 너는 지금 반지 조각을 가지고 있네. Oh, 너를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신기하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또 다음 소울을 찾으러 yes, 가자. 불족발 아저씨가 던져줬어요. time to f e 와나 제정신이 아닌데. 어 <웃음> The next nightmare a w a i 한라게. 무슨 짓을 한 거야? Did you miss me, beers? You idiot. You let him in. 그를 들여보내주다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얘가 들어와버렸 이대로 발리면 스토리가 말이 안 되겠죠? 웃으면서 받고 있는데? 어우야 이거는 좀, <웃음> 좀... <웃음> s i s a 이 i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지의 힘이 좀더 많이 굉장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반지 조각을 어느 정도 찾아서 힘을 쓸수 있나 봐요. 비어스가 <웃음> 오오오? <웃음> 와, 이건 진짜 소름이다. What trickery is this? What's the matter, p i e r c I'll destroy them all. I'm too powerful. to Stop now, Malak. I've beaten you. 신가운데? 저것까지? Oh, one more thing p I always keep my promises.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우리가 이때까지 쫓겼던 모든 악당들이 다 나왔어? 어어! 너의 사제를 갈기갈기 찢어줄 거야. 아주 재밌을 거 Good. All here. I'll be taking these back now. You f l t 아니 가슴에 뚫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살아있 <웃음> 스톤 샤드이 때까지 모은 거다 흡수하는 거야? This is not over I won't let it end what how did 숨겨졌던 반지 조각을 꺼내 들어서 어 아직 힘, 숨겨둔 힘이 있어서 그냥 도망갔네요 잠깐만 물러가 지마 이러면서 도망갔어. 근데 나 계속 그냥 데려왔어. 아, no breaks, 아! <웃음> 아니, 강아 빨리 뭐야? Started, shall we? I'm here. How sweet! You brought a new companion for my babies to play with. I assume you can handle it. Take your time and make an example out of him. As you command, dear Malik. Gather him up, my babies, and bring him inside. Put the mortal in the kitchen. Let go, m e n k n o g k it out the door. He got no j o w <목소리도 안 될 것 같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장면 나중에 한글 패치 되면 다시 볼 거예요.